20시 6분에 도착합니다. 국포역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다들 니다 지금 우리 천왕. 우포역 신호를 기다리는 관계로 천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. 안전한 객실 내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 말씀드립니다. 직무 열차는 국토역 신호를 기다리는 관계로 옆밖에 잠시 정차하고 있습니다. 신호가 나는 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리열차는 잠시 후국포역의 27분에 도착합니다. 국포역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